닥터 두꺼운 손가락 오늘부터 당신이 나의 친구야 크... 이곳이 미래에 길을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베이스가 될 곳입니다 오늘부터 여기 이제 농사도 짓고 다 했어 임마 어, 여기 싹딱해서 황탄화 작업 약간 싹하고 여기 강가에다가 집 하나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어? 왜 지난번에 그 마을 버렸지?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요 전화를 보고 오시면 싹 이해가 될 겁니다. 한 차례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한 차례 경사가 있었습니다. 제 옷을 보시면은 다 아시겠죠? 뭔가 변화가 있죠 아무튼 어? 흙 소매 넣기 와우! 어 너무 힐링이야. 야 방금 이 순간 너무 힐링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집을 어떤 형태로 짓지? 어, 이렇게 이렇게. 자다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축은 이제 시작이 절반. 다 됐습니다. 아, 예. 딱 1층 바닥까지만 깔아놓고 잠깐 지하 갔다 오자 돌 필요해요 다이아를 지난번에 쫓겨서 도망올 때 엔더체스트 있길래 거기다가 한 60개 가량을 넣었어요 이거는 다른 집에서 빌려 온 겁니다 예 빌려 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집 지을 때 습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문으로 들어오는 첫 블럭을 거의 대부분 제작대로 만들어요 마땅히 놓을때가 없잖아 초반에 건축을 할때는 그러니까 약간 신발장 개념으로 하나씩 꼭 놓거든요 어? 마녀소인가 이거? 나말고 다른 인간이 있어 <웃음> 아뭐라 하지? 2B2T 2B2T 호텔 포... 눕 바로 이제 호텔입니다 아 근데 뭐 호텔이라고 해서 방을 뭐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호텔은 호텔이다 정말 쉐이더는 신이야 <웃음>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 침대 하나 임시로 잠깐 놓을까? 근데 있잖아 놓기만 하고 사용은 안할게 만약에 여기에 습격당해서 내가 죽잖아, 여기서. 그러면은 침대가 같이 부서질 확률이 커. 그러면 지난번에 지나오다가 어쩌다가 발견한 침대가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응, 그냥 일단 놓을게. 쓸 사람 있으면 쓰라고. 근데 여기 동굴도 진짜 그럴싸하다. 뭔가 생겨먹은 게. 날 위에 그냥 생겨 있는 것 같아. 철도 이미 이렇게 많다니. 일단 이것도 미관상 안켜야지 <웃음> 뭐야 여기 끝이야? 하하하 곤란하군요. 배관. 아, 뭐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척박해? 잠깐만. 아니지? 아래 아직 로딩이 안된 거지? 아 이럴 리가 없잖아. 아니 이제 이럴 수가 없잖아. 여기 예쁜 쓰레기 땅 아니지? 오! 오! 오! 뜬다! 오 어, 나이스! 아 깜짝 놀랐잖아 그래 그럴리가... 근데 다이아가 안 보이지? 아니야 조금 더 가면 보일거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야저 레드스톤들 다저 경험치 덩어리 아니야 무지 막지하게 맞네 여기 심지어 용암 지대도 아니라서 굉장히 안전해 이제 가다보면은 제가 만들어둔 계단이 짜라란 오케이 그러면은 아 충분합니다 이제 어 돌도 이정도면 충분하고 모래만 좀 캐서 유리창 만들면서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다 좋아 그게 최캐빈이 그의 집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웃음> 갔는데 부셔져있는거 아니겠지 그새 어우 날씨 좋아 <웃음> 날씨 좋아 너무 예쁘고.. 아! 말마라! 그러고 보니까 말마리 어.. 말마리 뭐하고 있니? 아이고! 어이 m 내... 어, 있네 있네 있네 m 아, a 미안하다 l m a r i b a l 리 a r i Balmari, Balmari, Balmari, b a l 약간 옛날 건축물이라 그러면은 이제 모름지기 조금 창문은 조금 작게 아! 창문을 작게? 잠깐만 창문을 작게라 그러면은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축물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웃음> 이게 뭐 좁게 확인하고 싶을 땐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이제 넓게 확인하고 싶을 땐 이쪽에서 보면 되는 좀 그런 패턴이라고 할까요? 오 뭐야? 몇 개야? 어, 벌써 8개야. 어, 이거 되겠는데? 이거 인챈트까지? 야 이걸 이러다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행운 뜨는 거 아니야? <웃음> 한 번에 확 그냥 행운에다가 그냥 내구도에다가 응? 음? 효율까지 붙어가지고 그냥 마곡이 떠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웃음> 아니 여기에도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일단 부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근데 이거 생존하는 사람이 그냥 생존형으로 나와서 만든 문이 아니구나. 여기 구석지에 블럭이 하나 없었어. 그냥 혹시 두손주인가 우리 닥터 두꺼운 손가락인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까? 왜냐면 두손조가 거의 지난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거의 그냥 자연인이거든요 <웃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다가 가신 분이라서 아마 그분은 소도 안 구워 먹은 것같아 흔적을 보아하니 화로도 없어 어? 어? 깜짝이야! 와! 와! 사람인 줄 알았어! 와, 저 움직임. 어, 사람이 냐 소름 쫙 돋았네. 와. 우. 죽였니? 어, 어, 뼈다구다. 제발. 나머지 하나. 힛! 하하, 아, 그렇지. 일로. 일로 와. 그렇지. 어, 너 약간 여기 있어? <웃음> 어 그래. 그 위에 있어. 휴. 기능구만. 음, 지붕만 조금 멋들어지게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일단 지붕은 어쩔 수 없어. 반블럭으로만 해. <웃음> 우리 지금 블럭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자작나무 영웅? 섞어서 쓰자. 이거 갑자기 밝은 색깔 나오면 또 별로거든. 우이씨 깜짝이야 아이렉 때문에 시프트 불려가지고 떨어져 아 망했다 이거 아큰일아 느낌 안나와 아 조짓는데 아 조짓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거 저다떼 자작나무 다떼 안돼 이거 돌로 통일해야 돼 이거 안돼 안돼 괜히 이거 뭐 자원 아끼고 막 이런거 하려다가 이 용두삼이 야, 그리고 요 괜히 이거 지붕 높이지 마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음 그래 이런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다락방을 만들든가 맞잖아 이쁘잖아 상상 딱해도 그지 이거 좋다. 음..아 이래야 색깔이 편안하지 어디 지금 자작나무가? 어허여 멀건하게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나무 자식이 어 어디 끼어들려 그래 이 창문은 법규가 아니야 이게또 갬성이거든 다락문 가운데 저렇게 창문 있는게 또 갬성이거든 뭔가 바깥 보여야지 또 갬성이 넘치거든 주먹법규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미쳤구요 그냥 이만한 건물이 뚝딱 와야 이거 야 이거 네 가지였지만 진짜 어떻게 이게 투비투티야 어 여기가 바로 투비투티 호텔 포눕스체케빈 코리안즈 알 스틸 웜 귀여워 침대에 턱끼고 있는 강아지같아 자 그러면은 마법부여를 한번 시도해볼까요? 위쪽에다가 어, 요런 식으로 딱. 아 요런식으로 딱아 너무 코지해 그냥 너무 편안해 너무 예쁘잖아 그냥 모든게 와 미쳤다 이거 일단 첫번째로 우리 곡고기 처음 나에게 생긴 다이아 곡괭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주었어이 친구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아 맞다 곡곡이 죽었지 아이 친구 곡곡곡이야 효율 쓰리라도 뭐 해야지 뭐 내구성 그렇지 그 다음에 독기도 한번 해야겠다 얘는 독독이 맞지 얘 독독독이 아니지 얘 독독이 맞을거야 그래도 썼던거에 해줘야지 어 우와! 행운까지! 와한 번에! 근데 행운 달려있으면 나무 두 개씩 나오나 마 무슨 이득이지 이게? 수박같은 것만 두 개? 별거 아니네! 이거 다 만들고 나서 그런거 어때? 쿨하게 떠나버리는거야 <웃음> 저렇게 딱 하고 완전 멋있게 그냥 딱 떠나 어 이렇게 딱 해놓고 쿨가이 cool 그렇지 부서지는거 직접 보면 마음 아프니까 <웃음> 내가 먼저 차버리기 내가 차이기 전에 먼저 차버리기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 여기 진짜 찾아오시는 분 이거 뉴비들을 위한 호텔이니까 정말 잘 봐주시고 예쁘게 또 특히 또 같은 한국인이 또 뿌개고 다니지 맙시다 음 나한테 그 친절을 베풀어 준사람이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에 난참 가슴이 아프더라 어, 요거 나름 국뽕 컨텐츠였는데 심지어 제 베이스가 파괴됐던 그 사건은 저에 대한 어떤 테러도 아니었고 2K2R 그룹에 그냥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해가지고 했던 거라 사실 조금 더 추했다 그런 <웃음> 거는 좀 본인들끼리 해결 좀 보시고, 어, 나는 그냥 가만 내비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